아, 연 나이가 다어가면지금 Thank you. 동영상 찍어야지 가고나와 리허서요? 동월 네, 찍어 동영상 세월 찍으면 안된다 어, 네, 끊어도 다시 찍어야 돼 그럴때는 계속 이어져서 네, 알았지? 네. 동영상은 그러니까 많이 안찍어도 돼 이것만 한 커트 찍으면 돼 여기는, 어, 대전 갑천입니다. 여기, 우리 애기 제자, 어, 용궁의 군웅이 웃긴, 그 어, 그런 조상들과, 그런 벌전이 있어서, 잠시 천일이 풀어져러 와서 인섭을 욕고, 우리 제자가 지금, 열심히, 어, 용왕의, 어, 길을 받고, 어, 풀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. 이 아래 요것은 이제 전일이 차려놓은 거고 여기 분홍 아, 배, 길 배, 삼배 이렇게 해서 고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앞에 초도 켰고 아, 향도 켰고 어, 이렇게 인사 보내는 중입니다. 야, 그런거아니 풍신아. 그 슬퍼야! <웃음> 주인을 불러서 홀레 닦고 행장을 챙겨지고. 야, 아니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. 자, 야, 넘어가고. 네. 그, 중머리 다음에 이제, 네가 내리, 자유, 나 슬퍼요! 이러는 게 아니고, 나리. 아위 아래 아오니오니 불로서 찍고 있다 야네 <웃음> 이문막을놨을 때. 에너 손가락에 지금 렌즈 가리고잘찍냐 지금? 네 손가락에 렌즈 안나오냐야 니. 저가는저이쪽안는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 말해봤고, 예, 행자 물 챙겨 들고 대문막을 놨을 때에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한 말다 잊어버리고, 그 자리 벌써 추저앉았어 뺑덕이네요 뺑덕이네요 에이처나 몹쓸려나 내 너그를 줄 몰랐구나 여기까지 말해 예 보요 <웃음> 목탁은 누가 그렇게 지 그렇게 지라고 하대? 목탁이야? 어왜이게어 왜? <머래>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아 사진 <웃음> 아 이것은 그 개매년 아, 음력 연달 2월 아, 10일. 음, 무자일 저녁 이 천일이 아, 멀리 멀리서는 애기 제자 애기 제자가 아, 용궁에서 구름을 좀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재물을 들고 나가서 아, 우리 아, 대전 아, 아주 그냥 좋은 장소가 가지고 이 천일이 아, 풀어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. 주변의 야경도 아주 좋아요. 음, 어쨌든 아, 가서 제대로 서기에그 목적을 달성하고 인사 잘 올리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. 어, 제자들 스스로가 아, 막힌 것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아, 알아서 풀어달라 하니 천일이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잠시 나섰던 이야기입니다. 아, 잘 풀고 잘 마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. 우리 저자님들이나 우리 일반 아, 중생들이나 모두 모두 어, 자기 삶, 자기 인생 잘 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제자인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아 부탁드리거나 아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. 늘 좋은 날 보내도록 하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